아 그럼 지금 시간이 에, 일요일 새벽 음, 2시 2분 에, 2시 2분인데요 와이프하고 애기가 아, 지금 깊게 잠든 걸 확인하고 짬뽕 한 그릇 하러 에, 좀 가려고요 지금 24시간 어, 여는집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짬뽕에 탕수육에가지고한 그릇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짬뽕 지점 오산 예 모살에 있는 지경점입니다 네. 여기는 제가 그 새벽에 한 번씩 땡길때 와서 짬뽕 한그릇 먹고 가는 곳이거든요 네. 여기 이제 뭐짬뽕점이랑 뭐 체인점인데 어 다른 점에서 가서 먹어보거나 그런 적은 있는데 근데 여기 게 맛이 좋더라고요 24시간 집 중에는 제가 다녀본 집중에는 서 여기가 어 맛이 좀 좋아가지고 한 번씩 먹으러 옵니다 네. 그래서 오늘 좀 새벽에 좀땡길때한 네. 그릇 하러 와봤습니다 음. 아, 지옥짬뽕2단계 아, 그 짜장면... 자, 여러분들, 아마 이 영상은 그... 지금 이제 일요일 새벽인데... 자, 가자마자 편집을 좀 해가지고... 일요일 한 점심 드실 때쯤 맞춰가지고 올릴까, 올릴까요? 최근에 제가 업로드된 영상들이... 직접 가셔서 좀 드셔야 되거나 구하기가 좀 이렇게 쉽지 않은 예, 그런 영상들이 조금 몇개 있었는데 해산물 위주 예. 오늘은 일요일이고 여러분들도 동네에서 이제 쉽게 어, 주문해서 드실 수 있는 예, 중식으로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야. 보시고 혹시 좀 땡기시는 분들은 배달시켜서 바로 드실 수 있도록 예. 이야. 어, 음? 아, 면 찰기도 좋고 촉촉한 게 맛있어요. 자, 역시 도 메인은 짬뽕. 어. 음. <웃음> 탕수육 아. 와. 아, 어단계 2단계인, 2단계인데도 상당히 칼칼합니다. 찹쌀탕수육은 <목소리> 여기서 딱 찍고 간장 고춧가루 싹 묻혀가지고 음. 아우, 아우야. 아우, 뭐가 내려간 느낌이 빵나네 국물 들어가니까, 아우. 여기 이제 짬뽕 그 국물 베이스 느낌이, 약간 이제 고기 국물 베이스. 좀 진한 느낌, 예. 네. 이게 딱 적당해요. 고기 국물 그 육수 베이스가 너무 강하면 좀 둔탁한 느낌이 나거든요. 근데 막 둔탁한 느낌은 아니에요. 아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러> 아, 여기 공기를 조금만 하나 주는데 이 공기 그릇이 왜 이렇게 작냐 뭐좀 불만을 가지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근데. 어, 전혀 불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. 밥은 더 필요하면 더 주십니다. 네. 무료로 음. 자, 자. 오이 약간 있었고 다고는데그넣로이그안 빠져있어 딱 끝봤죠? 이제 나가준다 음 양파가 보는데 는 앞으로 안지나면서로 갔다가 꺼꺼는데이 뭐야? 몰라이걸려 슬라이스는 거를 물에 살짝 담궈놨나봐요. 아이매운 맛이 없습니다. 아삭한 식감만 좀 거기 있어요. 롱롱 아... 이 아,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일요일 어... 오늘은 그냥 댁에서 이렇게 짜장 짬뽕 탕수육 이렇게 한번 좀 시켜가지고 드셔보시는 것도 어떨까? 제가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. 자 사랑하는 사람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이바이